어려운 시기에 다 힘들지만 그래도 기본은 딱 하신다 7,800 되지 않았어요? 어색은? 아, 싸구나 아, 와, 5 0 0구나 정말 천사야 사장님하고 아. 사모님이저큰이같이 아. 아. 동생같이 저는 이제 그나마 만 살면서 그런 예, 경험이 좀 맞아, 있고. 맞아. 사모님이 응. 뭔 문제가 있으 좋아한테서 야 반가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네 이+ 이+ 이+ 이+ 이+ 이고 동생같이 또 이제 저가 이제 살아온 걸 조금 그렇죠 어. 판단력을 좀 저를 이쁘게 봐주셨는데 아. 봐주시고요 더라상인를 음. 음. 하셔 어우 음. 깔끔하게 음. 그이 파도가 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다운서을 이상하게 그러니까 라이프 코치야 라이프 코치 어이. 이게 인생 살아가는데 정답은 없지만 내가 조금 역동적으로 살아보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은 이걸 거야 이건 아는 거지 아니 이사님 근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사장님도 뭐 아주 호황기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어렵다고 해서 뭐 가만히 고개 숙고 있다고 해서 도와줄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없죠. 어 맞아요. 어려운 때일수록 더 힘있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는 상당히 사장님 그런 모습 너무 좋아요. 그래야 돼요. 어 맞아요. 왜냐하면 어. 오너가 먼저 역동적으로 살아 있어야지. 맞아. 살아 있어야지. 맞아. 자기의 기운도 살아있고 맞아 살아 있고. 중요하다 손님들이 딱 들어왔을 때 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했었 나는 이가게가 너무 좋다는 거야요가 아. 좋아요? 음식이 아. 맛있어요? 아. 당연히 음식은 좋지만서도 여기 오면 은 사장님을 보면 자기가 에너지를 얻는데 그래서 어. 이 가게를 왔다 가면 은 에너지가 넘치는 걸 보니까 응. 자기가 기운이 얻는 거야 아... 아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은 사실은 돌아서면 사장님도 힘 빠지는 일이 많지만 가게 오면 사장님은 배우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야 사람들이 기운도 챙기고 어? 또 낙지 자체가 원래 기운을 생기게 하는 좋은 원재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음식점으로 이제 7,8년 여기만 오긴 하신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직원 관리 이런 것도 되게 그래도 잘하시는 거 같아서 그거는 아직아 직원도 저는 직원이라서 솔직히 얘기했거요 아. 자랑은 아니고, 한 가지 예예예요. 예예. 응. 예. 직원, 예. 한 애가 외국인이야. 응. 응. 어, 어, 어 아까 옆에 보니까 그 외국인이 있잖아 아. 아. 한국 사람한테 시도를 하고. 어? 그래서 자하고 유력하게 인연이 돼서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예. 저는 외국인이라 대해서차별대우하고 업신력이거나 이러지 않는다. 네. 월급을 좀덜 지고, 네. 똑같이? 절대 없어요. 한국 사람하고 아. 똑같이, 똑같이 아. 돼주고 어떻게 보면 더잘해줘야 돼요. 아, 왜냐 그렇지. 저 친구들은 열심히 돈 벌라고 고생해서 온 거야 여기 아,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보다 더 힘들게 지금 그럼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건데. 그렇죠. 내 동생이를 뜨면은 음, 맞아요. 네? 맞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맞아. 내 동생이 외국에 나와서 저렇게 고생하고 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음, 주겠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게잘챙 알아요. 내가 충성을 다하지. 당연히. 저번 몇 개월 전에는 음. 제가 필리핀에. 엄마한테 이제 한 달이요? 못돈났다당연오르렇죠뭐오르게 탔을 수 없뿌네 한국사람마다 똑같이 주니까 자기도 이제 나름대로 좀더 어, 보내드리면 겠지 그렇죠 그렇죠 하루는 인상이 조금 어, 심각하더라 심고 쟤니 어. 이리 와봐 응왜 어. 어. 그래? 폐동보면 알잖아 어 그렇죠 딱 알죠 너 여기서 고민 있어? 그랬안 갔다와네 어. 얘기해봐 괜찮아 사장님한테 얘기 못할 게뭐 있어? 얘기해봐 어. 자기 엄마네 집에 옆집에 어. 2층 집이 좋은 집이 있대. 그걸 사야 돼. 그래, 그 사야 돼그 집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대, 갑자기. 근데 이 엄마가 그게 사고 싶은 거야. <웃음> 얘는 엄마한테 계속 보고 싶은 거야. 아, 그렇죠. 돈이 모자른데. 아? 얼마가 모자르니? 아. 얼마가 모자른데. 이 친구가 나하고 지금 4년째 있어요. 그래요? 그럼 사장님 먼저 해줄게. 사장님이 만약에 돈이 없으면 내가 대출받아서 어. 줄테니까 대출받게 되면 니가 이자를 해서 주고 음. 사장님은 만약에 사장님이 여유도있을서 사장님을 주면은 그냥 월금만 주면 된다 와.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예. 까나가지 할때니 얘가 훨씩 달라지는 와. 그러니까 음. 요즘엔 날라다녀 음. 근데 근본적으로 사장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아, 사람을 사랑하는 네. 거야 아 내가 볼때는 어. 기분 다 아. 그렇죠. 예, 예, 가식적이지 예. 않고 어 아까 진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6 정도 되는 퇴직자들은 완전 딱 인상 예, 예, 같잖아요. 저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맞아요. 탈락. 제가, 제가 조금... 다행히도 어, 7년은 진짜 여전까지 명절 일년에다 보고 있 셔요. 맞아. 명절 때문에 옛날딱 두고 연결 때는 3일씩 아... 하루도 못 쉬고 맞아. 같이 있으니까복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3년 정도 지나니까 내 스스로한테 이제 이렇게 괴리 들어요 령이 생겨요 요령이 생기고 아 남들은 쉬어 내가 쉬어서 밖에 나가서 어떤 레저활동이나 어떤 음. 뭐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품기, 풀어야 정상이 되지만 음. 그래요 나는 그러면 가게 안에서 즐거움을 찾자 이야 응? yeah. 그러면, 1년에, 추석 하루, 설 하루, 딱 이틀만 쉬어도, 나머지는, 가게 안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시고, 어, 나오고, 그러니까 문 여는 시간은 11시부터, 밤, 출근 9시. 9시 해서, 손님은 한 11시부터 오고, 그 다음에 저녁, 9시, 저녁 9시. 9시. 지금은, 이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음. 편하고, 맞아요. 여기서, 내 스스로 이제, 컨트롤 음. 조금만 해서, 여기서 즐거움 찾고, 여기서 보람 찾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네, 사장님의 선정. 놀이터이자 그렇죠. 아, 놀이터이자 일터이자 네, 그냥 네. 무대야 네. <웃음> 뭐 억압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역발상으로 그려 여긴 내 무대여 맞아요 내가 맞아, 가장 진짜. 활개를 칠수 있는 맞아. 내 무대여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뭐 사장님 근데 그러면 여기서 무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어 그돈 지금 어디에 어디에 쓰시려고. <웃음> <웃음> <웃음> 어. 진짜 이거 폐업을 한번 하고 다시 사업자를 내든지, 어. 뭐 아시다시피 어. 성실심을 해서 맞아 맞아. 예. 저도 요즘 그래서 좀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음. 뭘 느끼느냐 하면 음식점을 음. 일반 사업해서 매출이 연에 어. 뭐 칠백오천 어. 이상 되면은 무언가가 이거는 음식하는 것, 음식해서 장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이 세무 관련된 어, 이 정리 쪽으로뭘좀 따로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그렇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무 관리, 나아가서는 자산 관리, 이 파이낸싱 관리를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c f o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 닦아 놓은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이거 버릴 수는 없고. 예예예. 예, 예. 이거는 또 하, 한, 나름대로 또 한쪽에 있고. 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업종 쪽으로다 저시 그리고 이거 요즘 배이배요안 하세요? 스템은 배달 스템 배달까지 이시스템그이이시스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웃음>